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했던 6년 반 전업투자 기간에 대한 회상입니다. 저는 평범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3년 7개월간 멀쩡하게 회사를 잘 다녔습니다. 연애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면서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좋은 집. 남들처럼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겁없이 장만한 자동차 할부금도 상환하고 저축까지 했죠. 부자가 아닌 부모님 원망은 해본 적 없지만 제 명의로 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이주식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일 퇴사를 하고 여태주직으로 돈한푼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직장인 신용대출로 땡겨놓은 5천만원의 시드와 퇴직금 2천만원으로 전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4살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사연을 전달드립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백분할 기법을 사용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즉, 30개 종목을 100만원씩 매수해두고 주가가 상승하면 상추 끊어먹듯이 내름 끊어먹고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없이 상승할 때까지 존버하는 승률 100% 무적의 기법인 백화점 존버 매매를 시전한 것이죠. 나는 비중을 조절했기에 한두 종목 손실이어도 전혀 겁날 거 없다. 나는 승률 100% 무적의 기법을 사용하는 스마트한 개미이다. 라며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파악했고 주식시장을 깔보아 왔으며 그 대가로 계좌가 시퍼렇게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냥 얼간이는 아니기에 잘못된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고 9개월 만에 백화점 존버 매매를 포기하게 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시도는 좋았는데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은 저의 계란이 애지당초다 썩은 계란들이었습니다. 분산 투자의 목적은 일부 종목에 문제가 생겨 하락을 하더라도 다른 좋은 종목들이 그 종목 하나를 커버하여 결국 전체 계좌가 수익이 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이 오니 애시당초 좋지 못한 종목들이 동시에 하나같이 다 떨어져 수익은 커녕 남은 것은 시퍼렇게 물려버리는 지저분한 계좌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생활비로 깡통을 차겠구나 싶었습니다. 이후 저는 종목을 압축하고 기중 배팅을 통해 매일매일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를 배우기 위해서 당시 유명했던 종가배팅의 초고수 카페를 가입하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며 유료 강의도 여러 편 수강하였습니다. 그렇게 수급매매라는 것을 통한 역전 찬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급매매라는 것은 일종의 치트키로 영리한 개인이 외인기관의 매매 패턴을 알아채고 실시간으로 외인기관이 매수 매도하는 것을 포착하여 그들이 매수하면 따라 매수 그들이 매도하면 따라 매도하는 답안지를 펼쳐놓고 시험 문제 푸는 식의 최첨단 매매기법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신세계가 있다니 이제 나도 아홉 개월 동안 시장에 버린 돈을 다 찾아올 수 있겠구나 주식으로 대충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면서 외제차 타고 맛집 탐방이나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 강의를 같이 들었던 수천 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며 강의를 들었을 겁니다 2017년 4월까지는 이베스트 계좌와 이 계좌에서 백화점 존버 매매를 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가 생겼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린 게꼴 보기 싫어서 새로 만들고 또 물리고 그러다 보니 계좌가 세 개로 늘어난 것이죠. 어쨌든 과거를 청산하고 17년 5월부터 수급 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5월의 첫 강의 6월에두 번째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실전에 바로바로 내용을 적용했고 성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입 보는 날이 훨씬 많았고 손실도 일부 있었으나 수익으로 다커거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강의를 수강을 하자마자 생각 이상이 결과물이 나오니 슬슬 정신을 놓고 나의 확신이 생겨 배팅을 키웠습니다. 거기에 손실이 나는 종목을 들고서는 해 뜨기 전이 가장 춥다며 상승장 개미 털기를 버틴다는 명목으로 존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7월 초에 사단을 냅니다. 7월 4일 인생 최대 손절금을 맞고 왔습니다. 하루 손절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1,200원 아니고 120만원 아니고 1,200만원 말이죠. 종목명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SD 생명공학 신규 상장 후 4달 정도 지난 종목이었는데 거래대금 터진 신고가가 나왔다며 어디까지 상승할지 알수 없었죠. 그리고는 가지아를 외치며 6월 13일 5천만원 풀신용 매수로 고점 돌파를 하고 이후 여러 번 탈출 기회를 줬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본전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종목을 매매하기 전 계속 손실이 났다면 나는 얼간이다라고 생각해 이 3% 수준에서 손절을 했을 텐데 두 달간 반복적으로 수익을 경험하다 보니 실력에 취해 수익에 취해 나는 수급 매매로 다시 태어났다 내가 주식의 신이다 나에게 더 이상 패배는 없다며 꼴값을 떨다가 결국 사단을 냈습니다. 결국 큰 손실권으로 진입했고 공포에 질려 7월 4일 마이너스 24%의 전량 손절 처리를 감행했죠. 그리고 정확히 손절한 다음 날 주가가 11% 이상 반등하는 CCTV형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말았습니다. 소름끼치고 기겁을 했습니다. 하루만 버텼으면 500만원은 더 아꼈을 텐데 왜 하필 하루를 못버텨서 최저점 손절을 했는가에 대한 괴로움에 저는 역시 한 마리의 티끌 같은 일반 개미에 불과했구나 현실 자각을 했습니다. 1200만원 손절에 뼈아픈 고통을 삼키며 이후에도 계속 수급매매 정진을 했지만 집나간 멘탈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눌림매매 함정에 빠졌습니다. 부지런히 작은 수익으로 누적시키고 있던 저는 탐방의 풀 비중으로 핵 손실에 덫에 걸려 8월 9월 10월을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게 되죠. 이때가 제 나이 36세 전업 2년차에 접어든 인생지옥 나락초입의 시기였습니다. 수국주의 눌림을 잘못 잡거나 하락장 조정장의 수국주 눌림을 하다보면 이런 계좌가 쉽사리 만들어지죠. 이 와중에도 근성남은 포기를 몰랐고 꾸준히 수익도 내지 못하는 주제의 풀미수 풀물빵 스킬만 시전하여 이제는 하루라도 미수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미수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수 몰빵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이때 경험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미수를 찍는 강철의 심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1년이 훌쩍 지나갔고 남은 것이라고 무수히 녹아버린 돈들과 피폐해진 정신 상태에 점점 튀어나오기 시작한 뱃살, 붉어지는 허벅지 등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페인이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는 바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싶어 결심하고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극선무라는 생각을 하며 제 발로 퇴사한 지 1년 만에 다시 구직을 하여 오후에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매매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플랜을 즉흥적으로 찾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2017년 11월 전업 인생의 자그마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고정 수입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서 그냥 무작정 조직에 시간을 집중하기보다는 부업을 통해 좀더 안정적인 생활 기반부터 마련하고 안정된 마인드부터 세팅한 다음 매매를 이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직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은 학원 강사하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보통 14시 이후인 곳이 많았기에 오전장 매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죠. 거기에 따로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매매와 경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학원에 강사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받습니다. 학원 강사 경력은 전무했지만 과외 경력은 제법 있었고 대학 졸업장과 수능 성적표를 지참하고 갔더니 원장님께서 한수 접어주시며 인성 체크 정도로 면접이 쉽게 끝이 났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 이곳에서 사용하는 문제집 3권 정도 풀고 2주 후에 준비가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고정수입원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겠다는 희망과 함께 문제집을 풀어나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걸? 무슨 처음 보는 문제들이 등을 따갑게 했습니다. 처음 보는 개념들, 접해보지 않은 방정식들이 저를 난감하게 했습니다. 분명 중학교 수학이었기에 20년 전에 저라면 오른쪽에 마우스 잡고 뮤텔 컨트롤이라 하면서 암산으로 풀었는데 지금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겐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며 암산을 할수 있는 풀이 능력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매매 중독자 아저씨의 모습 뿐이었죠. 한시간을다반지를 보면서 풀며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와중 연필을 집어던지고 내일 장대형봉 나오는 종목이 더 쉽겠다고 혀를 찼습니다. 주식이나 다시 집중해서 해보자며 원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정중하게 도저히 현역 중학생을 이길 자신이 없다고 전한 뒤 비겁하게 중학교 수학 정복을 포기하고 다시 저의 전쟁터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11월은 다행히 수익 마감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당 100만원, 200만원을 찍는 날도 꽤 있었고 11월 중순 이후 누적 수익이 꽤쌓였습니다 중간중간 손실들이 발생할 때마다 손절로 적당히 끊어내며 물리지 않는 단타 계좌 운영을 처음으로 실현했고 투자를 하더라도 누적 수익이 수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좋은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저의 주력 매매기법은 오전장 수급주 돌파매매였고 계좌를 보면 그래도 제법 폼은 나는구나 싶은 생각이들 정도의 실현손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론 베이스는 차고 넘칠 정도로 갖추어진 상태였고 외인기관이 양배수하는 종목을 오전에 빠르게 포착하여 돌파자리에서 영혼을 실어 미술를 찍어 놓는수급주 미수몰땅 돌파 매매를 즐겨 사용했죠. 5월부터 하드 트레이닝을 이어온 결과 실시간 호가창 분석을 통해 외인기관 수급을 높은 정확도로 추정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마침 장세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 오면서 매매 정확도가 높아졌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는 세력주 급등주, 테마주 매매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수개월간 느려터진 수국주, 지수연동주를 매매한 1분봉 하나로 3에서 5% 움직이는 테마주에 대한 공포심을 같은 것이 생겨있는 상태였죠. 실제로 기중을 줄여서 한번 매매해볼까 했던 날은 어김없이 추가 매수, 기중 확대 손절 코스로 연결 세력주, 테마주 공포심만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외인기관이 매매하는 수국주만 매매했고 이런 매매 스타일이 하락장 조정장에 가져올 무시무시한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외에도 많았습니다. 저 시절에는 오전 장만하고 퇴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여태 주식시장에 버려진 나의 원금을 한시라도 빠르게 회수해야 한다. 장 좋을 때 수익 낼수 있을 때 10원 한 푼이라도 더 긁어모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원금 손실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 상황이기에 100만원을 버는 날에도 나는 누적 손실이 200만원이었습니다. 변함없는 파란 계좌에장 마감종이 땡하기 전까지는 모든 집중력과 열정을 쏟아부어 단타를 쳤습니다. 그래도 저 시절에는 공매도로 오후장에 박살나는 종목도 대단히 많았고 오후장에 상승을 시작하거나 종가까지 올라가는 수급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은 날은 장 마감까지 수익이 누적되면 크게 수익 마감하였고 운이 나쁜 날은 아침에 벌어놓은 수익을 반납하거나 오히려 손실로 전환하기도 해서 마감했죠. 당시 이렇게 장마감까지 단타를 쳤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매일 올라오는 고수들의 매매일지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강사로 활동하던 고수분들은 오전 오후를 막론하고 좋은 종목을 매매했으며 시간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특히 눌린 분할 매매 초고수께서는 매일매일 수백만원 수익을 실현하였고 오직 그 분을 따라 나도 매일매일 수익을 낼 때까지 반복 매매를 해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노력에 의해서 저도 저 정도의 경지까지갈수 있다고 믿었고 그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고통을 인내하며 매매 경험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수 차트를 보면 쉽게 알수 있는 것이 항상 모든 매매에 집중되고 우후로 가면서 거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죠. 종가 배팅도 결국에는 매일 시간 이후부터 집중될 거래를 이용하는 기법이고 시가 배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전장 단타가 확률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겠죠. 보수분들의 우우장 매매를 지금 생각해보면 우우장의 승부를 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종가 배팅까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는 그런 관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주제 파악 능력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수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수익을 보니 나도 저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자라는 생각이 머리가 나쁘면 평생 몸이 고생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주식시장에서는 보너스론에 계좌까지 박살내줍니다. 그래도 11월에는 전업을 하고 수급주 단타를 시작하며 최초로 물리는 종목 없이 보낸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절 처리를 제때해 나가면서 500만원 이상 수익으로 마감을 했죠. 6월에도 630만원의 월 수익 실현을 했었지만 그땐 6월에는 계좌에 물린 것 천지였죠. 그러니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썩은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다르구나 이게 수급매매 진수였구나 굳이 부업이나 알마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며 처음으로 전업투자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2017년 12월에 저에게 펼쳐진 사실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첫 터레일부터 270만원 가까이 손절하기 시작했고, 중간중간 핵폭탄이 보입니다. 후반부에 겨우 겨우 일부 복구했지만, 계좌 손익은 마이너스 335만원이었습니다. 12월 6일자 삼성 엔지니어링에 미수몰빵을 한뒤 악재를 받고서 낮잠 한숨 때렸는데 무려 7% 손절을 하고 계좌 3분의 1을 증발시키는 바보를 경험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악재로 인해 악재가 연동된 것이었는데 나는 삼성중공업을 매수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이슈로 박살이 나야 했는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혼자서 끙끙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핵폭탄을 맞고서도 이를 악물고 천천히 복구하자 하던대로 하면 된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순까지 매매를 잘 이어가다가 12월 19일 다시 한번 악재 개파락을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M이었고 차트상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양봉에 외인기관 양매수의 살짝 윗골이 달린 봉으로 다시 풀비중 종가배팅이었는데 다음날 SM 소속 가수 중한 사람이 비극적 선택을 하였고 개파락을 하였죠. 큰 손실이 발생되었지만 12월 말부터 장이 좋아지기 시작하여 연승을 맞이하며 겨우 마이너스 335만원까지 복구를 한 것입니다. 이후 2018년 1월 2600만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손절도 되고 계좌 관리도 되고 기중배팅도 되고 드디어 길고 길었던 전업 단어를 다 뚫고 나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식의 진수구나 하며 또 진수를 찾으며 김치국을 사발째 들이키기 시작했죠. 그동안 형 믿고 생활비 충당하느라 주야 이교대로 고생한 친동생에게 차도 한대 뽑아주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나의 ATM기라며 내가 한국은행장이 되었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며 누워서 배를 극적극적 긁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기고만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래도 어디서 보고 배운 것이 있어 버는 족족 인출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벌 때마다 빼고 빚을 갚아 나가는 재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손절도 너무 잘 되고 있었고 그 손절을 압도하는 수익이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미수모빵으로 한번살때 1억씩 사버리면 3%만 어어 300만원이니 그 누가 나를 말릴 수나 있겠습니까? 제가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자면 수익을 봄도는 인출하라였습니다. 근데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말은 몰랐나 봅니다. 18년 1월 후 2600만원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달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9년도 후반까지 평범한 직장인들 정도의 수익으로 연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수물땅도 안하게 되고 빚도 다 갚고 1억 3천만원까지 모으게 되었어. 우라질 2020년 뭐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대로 물려버리게 됩니다. 연신 내리는 종목들에 다시 나의 계좌는 백화점이 되어 있었고 하락의 시작에서부터 물타기를 시작했던 저는 남들이 돈을 벌때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벌려고 하니 역사적 하락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줄창 손실입니다. 전업, 길었던 시간 이제는 41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되더군요. 안될 것 같으신 분들은 전업 하지 않으시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장 상사한테 욕먹는게 스트레스일까요? 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게 스트레스일까요? 같은 스트레스에 꼬박꼬박 돈을 주는 직장과 돈을 갈취해가는 주식시장 어느 쪽에서 무서운가요? 전업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겨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돈 걱정 없이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노력에 정비례하죠. 주식소득은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성과급은 내 노력과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어도 매달 내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여만큼은 내 출근 노력에 정비례하여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식은 성실한 자에게 손실을 줍니다. 야속하게도 장중에 하루종일 매매하는 사람의 결과가 오전 1시간 집중하는 사람보다 좋지 못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세계가 전업의 세계입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을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얼마가 걸릴지 알 수가 없고 평생을 해도 안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첫째 주별 결산으로 매주 수익 낼수 있는 실력 하루 이틀은 당연히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들의 계좌를 보면 주 결산으로 손실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월 결산은 단돈 10원이라도 무조건 수익이 가능한 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본 생활 자금 최소 1년치에서 3년치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식으로 매월 월천 이상의 수익을 볼지 알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 재능이 있다면 보수처럼 1년 저처럼 돈 욕심에 마인드 컨트롤이 안되면 수년 이상이 됩니다 제지인들 대부분은 3년을 전후로 수익이 났습니다 셋째 별도의 매매 공간과 마음 맞는 동료 매매와 생활이 뒤섞인 공간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족이 매매손익에 둔감한 경우라면 문제 없지만 오늘도 손실이야 그래가지고 언제 돈벌 거야 우리 먹고 살 수는 있나,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손실인 채로 매매 종료가 가능할 리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별도 공간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별도의 매매 공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한명 정도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이 점심에 무조건 밥을 먹으러 나가야 합니다. 그게 매동 매매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혹여나 내가 뇌동을 하거나 땅을 파고 있을 때 옆에서 객관적으로 잡아줄 조력자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6년을 한시라도 빠르게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다시 연신 미수나 찍고 있는 저 또한 아직도 멀었습니다. 스스로는 아직 엔딩이 나지 않았다 생각하며 해피엔딩을 위해 걸어가고는 있습니다. 전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 궁금한 미래이지만 굳이 직접 경험하실 필요는 없는 그 미래를 살고 있는 아직까지 실패 중인 한 투자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성과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